이거 참돔 이거는 양이 얼마나 돼요? 참돔 하나하고요. 고등어 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바로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동문시장에 왔습니다 한 오후 5시경인데도 어, 그리고 이제 화요일인데도 사람이 북적북적이면서 많았습니다 이 동문시장에서 유명하고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장회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언제 손질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떤 상태의 생선을 손질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궁금한 거이 포장회의 중량이었어요. 그냥 보면 좀 많아 보이는데 이제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중량을 재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동문시장 좀 구경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제주도 하면 갈치 하는데 네, 갈치가격이 이제 큰 것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눈이 번쩍번쩍 거어요 번쩍 눈이 부셔요 이게 조명 때문에 은갈치가 이제 반사가 되니까 아, 눈이 굉장히 부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또, 또 회를 먹기 위해서 많이 오셨는데 이 제주에 오니까 이 딱새우가 좀 많이 보여요 네, 딱새우 좀, 좀 먹어보면 좋죠 맛있습니다 이 초저녁이라 새로 진열되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시간대를 좀잘 골라서 방문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은 포장해 보다는 바로 썰어주는 거를 사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긴 꼬리뱅에 도미 있죠 아가미 이제 검은테가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치는 다리가 한치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한치라는 말이 있어요 이잡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뭐 일반적으로 좀볼수 있는 그런 잡어들이좀 있었구요 그리고 이제 옥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옥두어 뭐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제 옥돔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 개옥돔 이렇게 옥두어를 부르는데 가격차가 꽤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장애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갑오징어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치하고 갑오징어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쏨뱅이 같은 거,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쏨뱅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포장해들이 막 나와서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이제 언제 손질했는지는 사실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홍해삼 같은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전잘 모르겠어요. 홍해삼이 더 맛이 있는지 아니면 보통 이제 해삼이 더어 그런 맛 차이는 저는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홍해삼이 좀 사이즈가 좋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빈접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접시를 보고 주문을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썰어서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선도는 좋지만 중량도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양식고등어고요. 방어 하나, 방어 하나. 3만원입니다. 이름이요? 3번 3만원입니다. 이거 참돔, 이거는 양이 얼마나 돼요? 양이 한 1인분 양이에요. 1인분 양이에요. 네. 15,000원은. 그러면은 아까 참돔에 15,000원 짜렸였어요저 이거 한 접시 주시겠어요? 참돔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화로에 참돔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건조한 생선들도 꽤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신기한게 반건조노르웨이 고등어가 있는데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죠 이거 이제 중국산 옥두어 그러니까 이게 꼭 제주라고 해서 꼭 제주산이 있는 것만 아니라는 거 이제 그런 것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게알도 있고요. 이렇게 가격들을 좀 붙여놓으면 이렇게 좀 장보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선택하기도 좀 생각해보는 것도 좀 쉽고요. 이건 옥두어로 보이는데 옥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황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참돔으로 네 여기서는 이제 황돔이 참돔이에요 각지방마다 부르는 이제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생각력 달라서 그래, 혼 따뜻 했어. 3마리 다, 3마리 다, 3마리 다. 4만 원, 4만 원. 리만 원. 4만 원. 만 원. 4만 원. 4만 원. 만만 네, 그리고 동문시장에서 유명한 남해수산이 왔는데 여기는 저랑 참잘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오니까 정기 휴일이네요 지난번에는 물건이 다 떨어져서 구입을 못했었는데 여기는 또 화요일 정기 휴일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주 라면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이번에 근데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인데 좀 비싸가지고 두 가지만 샀는데 저는 돈맨이 훨씬 좀 낫어요 딱새우 딱맨 뭐 보다는 네, 이거 삼독하자고, 포장에 네, 샀어요. 고등어, 이거 하나 주세요. 고등어하고 뭐요? 삼동 카드도 되나요? 제로페이는 안 되나요? 제가 카드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네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데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전 네, 야시장 음식은 좀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잘 안먹습니다 네, 패스해서 여기를 빨리 이제 나가고 싶어서 빨리 지나갔고요 네, 겨우 탈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숙소로 가지고 왔습니다 총세종류를 구매를 했어요 참돔 두 가지 하고 이제 고등어를 구매를 했는데 주문해서 바로 손질한 이제 화로회 참돔이고 여기 얼음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됐고 포장해 같은 경우는 이 접시 밑에 달려 있습니다 얼음팩이 15,000원 15,000원 만0 0 0원 이렇게 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참돔 어, 고등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보면 포장한 이 랩에 수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요거는 수분이 에, 별로 없어요. 화로회 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수분 없고 뽀송뽀송합니다. 자 먼저 고등어 중량을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263g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참돈포장회에요 네 이건 238g 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화로회 포장한거에요 자 이거는 이제 188g 가, 어, 무게 차이가 꽤 나죠 중량 은뭐 점포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라점 어, 기억해 주시고요 양식 참돔은 키로 3만원이라고 할때1 키로 참돔 35% 잡은 순서량 350g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5,000원이면 175g 정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참돔 키로 3만원이면 은 글쎄요 뭐 이거는 생각하기 조금 나름이긴 하죠 근데 보통은 이 정도씩 받으시더라고요. 먼저 고등어인데 보면 살짝 갈변이 오려고 하죠 살짝 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릴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고등어 같은 경우에 활고등어 이제 그거를 드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제가 지난번에 먹었던 고등어 보다 훨씬 좋아요 지난번에 입에 넣자마자 비린내가 확 있었는데 이건 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좋지도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등어는 편하게 조금 더 주고 양식 활고등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맛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건초절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포장의 참돔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초저녁에 샀잖아요. 생각보다 식감이 아직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푸석한 감이 있는데 먹다 보니까 나중엔 더 많이 푸석해졌어요. 이한 시간 정도 더 지나면 많이 푸석해질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시장에서 구입할 때 손질 언제 했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나 요건 이제 참돔 활어예요. 당연히 뭐 탱글탱글 하겠죠. 잡은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요거 껍질 있는 거 보통 이제 마스카와라고 하잖아요. 근데 껍질을 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질겨요. 좀 이렇게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점포마다 이제 조금 어떻게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식감이나 맛은 화로회가 좋기는 한데 포장에 보다는 좀 양이 좀 적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주 막걸리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그냥 그래요 자, 파장시장 가까워지면은 떨이 하거든요 엄청 싸게 파는데 어, 그건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날 저녁 식사나 야식이 완전 폭망될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더 주고 맛있게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썰어주는 집에서 이것저것 소분해서 사는게 조금 나을수도 있어요 고등어포장에는 이제 리뷰도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양식고등어 화로회로 드시는거 추천을 드려있고요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